바로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내가 만든 똥 이라는 책을 읽어 줄게 재밌게 잘 들어 내가 만든 똥 나는 매일 만들러 가 뿡뿡 방귀가 나오고 살살 배가 아프면 갈 데가 있지 바로바로 바로 화장실이야 두근두근 오늘은 어떤 똥을 만날까? 길쭉길쭉 바나나 똥 동글동글 토끼 똥 빙글빙글 돌돌돌 아이스크림똥은 어떨까? 뿌지직뿍 뿌지직 물똥은 안 돼. 아휴 배가 아프거든. 배를 쓰담쓰담. 똥맞이 노래를 불러. 똥아 똥아 나와라. 어서 어서 나와라. 바나나 똥 토끼 똥 어떤 똥을 만날까. 똥아 똥아 나와라. 어서 어서 나와라. 자 이제 힘을 줘볼까? 키폰당 에이... 끄이... 완성!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. 제가 만들었어요. 이제 똥을 보내줘야 해. 물 내림 버튼을 꾹 눌러 똥을 내야 돼. 다음엔 어떤 똥을 만들까? 재밌게 들었니? 알아야, <웃음> 다음에 또 다른 책 재밌는 거 읽어줄게. 알아야, 안녕.